여기 뒤에 보이시나요 와 뷰가 장난 아니죠 이번에는 가을에 드라이브하기 좋은 여주로 떠나겠습니다 고 o 여러분 여기가 여주에 있는 섬인데요 바로 강천성입니다 여기 들어오는 순간 완전히 무슨 시간과 공간의 방에 들어온 줄 알았어요 정말 조용하고 왜 여기 사람들이 오는지 이제 알것 같아요. 와 정말 조용하고 바람도 적당히 불고 쉴 곳도 많고 그래서 이곳이 정말 사랑받는 거 아닌가라는 생각이 드는데요. 여기 뒤에 보시면 와이 무슨 어디 무슨 초원 평야인 줄 알아요 평야 평야. 와 여기는 뭐 딱히 볼건 없습니다. 하지만 여기는 쉬기 좋은 정말 섬이 강천 섬인데요. 그리고 여기 여러 종류의 길인데 저는 이 강변 쪽에 있는 길이. 가장 예쁜 것 같아요. 이쪽 길은 나무가 키축길축하게 뻗어 있고 옆에 강도 흐르고 있어고이 조화가 저는 더 아름다운 것 같습니다. 여기 또 이제 다 여기 길이 지금 은행나무 입혀어서 은행이 익어가는 시기에 완전히 노랗게 변했을 때오시면 훨씬 더 아름다운 강천섬을 볼수 있지 않을까 합니다. 휴식의 공간인 강천섬은 진짜 도시에서 벗어난다는 느낌을. 제대로 받는 곳입니다 도시에서 지친 분들에게는 분명히 힐링 될수 있는 장소가 강천섬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여기 뒤에 보이시나요? 와 뷰가 장난 아니죠 여기가 파사성에서 제일 좋은 뷰 포인트입니다 여지에서 또 가볼만한 곳으로 저는 파사성을 선택했습니다 성은 보통 사진찍기 좋은데 이곳은 특히나 뷰가 좋다고 해서 제가 와봤는데요 올라가는 길이 그렇게 순탄하지만 않습니다 경사도 조금 있고 8 0 0 m 니까 그래도 확실히 조금 걸어야 돼요 그렇게 20분 정도로 올라가다 보면 파사성을 볼수 있습니다 예전 강화도의 연미정과 같이 초록색과 성벽이 어우러져서 뷰가 굉장히 시원했습니다 여기 뒤에 보이시나요? 와 뷰가 장난 아니죠 여기가 파사성에서 제일 좋은 뷰 포인트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쭉 내려다 보면 완전히 한강까지 자보이는 게 정말 매력적인 곳이거든요 그래서 여기서 이 밑에서 사진을 찍는 게 가장 예쁘게 나옵니다 얼마 안 올라왔는데 이렇게 멋진 뷰를 볼수 있다는 게 파사성의 매력입니다 그리고 여기에서만 끝나지 마시고 저기 위로 가는 정상으로 가는 길이 또 있어요 글로 또 한번 올라가 보세요 그러면 은 괜찮은 뷰를 볼수 있거든요 이렇게 더 위로 오시면 은 이쪽 뷰를 볼 수가 있습니다 제가 성들을 그래도 몇개와 봤는데요 그 중에서 뷰는 여기가 가장 좋은 것 같아요 굉장히 보람을 얻을 수 있는 뷰입니다 하지만 무조건 여기는 신발에 운동화를 신고 오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일몰 시간대에 해가 저쪽으로 질 때가 있기 때문에 일몰 때 맞추면 이 일몰과 성의 조화가 정말 예쁘게 나올 것 같거든요 그래서 일몰 시간대에 오는 것도 또 다른 팁 중에 하나입니다 여기는 당남리 섬입니다 당남리 섬입니다 여기는 지금 들어갈 수가 없어요 폐쇄가 됐기 때문에 아쉽게도 들어갈 수는볼 없고요 이 앞에 펼쳐진 공원들도 저는 굉장히 괜찮다고 생각하거든요. 이 지금 양옆에 억새들 보이세요? 이 공원에 억새와 강아지풀이 엄청나게 많이 심어져 있어갖고 지금 가을을 딱 느끼기에 좋은 곳이라고 생각합니다. 여기는 강천선보다는 조금 덜 알려진 곳이기 때문에 사람 방문이 굉장히 적어요 그래서 이 앞에 와셔서 여기는 공원이기 때문에 이 앞에 오셔서 저는 커피 한잔 마시면서 산책하는 것도 좋다고 생각합니다 마지막으로 소개할 곳은 금은모래 강변공원인데요 저는 여기는 어 그렇게 인기 있는 장소는 아니길래 일단 한번 와 보자는 생각으로 와 봤는데 와 생각보다 여기 너무 좋아요 저 여기가 너무 좋은 게, 일단 이 잔디 깔려있는 데가 저 무슨 유럽인 줄알어요 유럽. 여기 낙엽이 이렇게 쫙 깔려있고, 이렇게 앉아서 쉴수 있는 공간이 있어갖고, 여기 너무 좋고요. 그리고 저 옆에는 이제 가을 꽃들이 피어있어서 메밀이랑 뭐 여러가지 꽃들이 있더라고요. 그거를 또 보는 재미가 있습니다. 일단 좋은 건 여기는 사람이 제가 소개했던 앞선 곳들 보다 가장 적었어요 휴식을 취하기에 진짜 좋은 곳이지 않나요 이렇게 그냥 이 그늘 밑에서 휴식을 취하면 정말 좋을 것 같거든요 그래서 추천하는 곳입니다 사실 여주는 드라이브 하기 좋은 곳이라고 저는 생각했는데 드라이브 하고 나서 갈 데가 어디 있을까 찾아보던 중에 제가 이렇게 여행지를 소개해 드리게 됐거든요 근데 드라이브도 즐기면서 사람이 빈적 뜸은 곳에서 오셔서 휴식을 취하면 정말 좋은 주말이 되지 않을까.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. 여주로 한번 떠나보시는 건 어떨까요? 그럼 다음에 만나요. 안녕.